아침 저녁으로 차가운 날씨가 이어지는 요즘입니다. 네. 지난달에 질병관리청에서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했죠? 네, 독감에 걸리면 폐렴과 폐혈증 등 합병증까지 앓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개인 위생수칙 잘 지키시고 마스크 꼭 끼면서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난주 당첨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제1037회 로또 총 판매액 1,048억 원, 1등 당첨금 256억 원으로 15분이 당첨돼 1인당 17억 1천만 원씩 받으셨습니다. 2022년 로또 판매로 누적된 복권 기금은 1조 9,683억 원입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복권 기금 지원 현장을 생생히 전달해드리는 황금 마이크가 간다. 오늘은 소외 계층을 위한 숲 체험 교육 현장 찾아갑니다. 충남 공주시의 주미산. 이곳에 오늘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친구 뭐 하러 왔어요? 트리클라이밍! 네. 트리클라이밍은 안전장비와 로프를 이용해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산림 레포츠인데요. 오늘은 어린 친구, 어린이집 친구, 어린 친구들하고 만나서 트리클라이밍을 진행하는데요. 숲에 나무를 감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타보고 만져보는 등 오감을 모두 이용해 체험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레포츠입니다. 트리클라밍이라는 이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성취감과 도전 의식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 끝까지 올라갈 거예요. 아, 안 내려가고 싶어. 다양한 체험 중 아이들은 트리클라이밍을 정말 좋아한다고 하네요. 아이들 반응은 완전 폭발적이었고요. 어, 집에서도 엄마, 아빠랑 꼭 다시 같이 참여를 하고 싶다고 하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숲에서 하는 색다른 경험이어서 아이들한테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정서적으로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전문가 지도하에 안전히 숲을 즐긴 아이들. 오늘 이 시간 어떤 추억으로 남았을까요? 올라가는 것도 짜릿하고 재밌었고 내려오는 것도 짜릿했어요. 나무 위로 올라가서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어서 또 하고 싶어요. 복권 발행을 통해 조성된 기금은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 사업 등 복지 사업과 공익 사업에 사용됩니다. 오늘 황금손은 미담 자판기라는 별명의 소유자입니다. 네, 가수 겸 작곡가 유재환 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유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웃음> 그렇죠. 네자 마음의 병을 가진 분들을 위해 기부를 하셨죠 네 제가 공황장애를 좀 알다 보니까 겉으로 보이지 않는 마음의 병도 조금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의 병을 숨기는 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응원하고자 기부를 좀 했습니다 어, 네 얼마 전에는 그 이명주 씨톡 기부 콘서트에도 참여를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 콘서트 티켓도 기부를 좀 하고요 수익금도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부할 예정이라고 듣기 때문에 제가 스페셜 게스트로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오. 아유, 고맙습니다 네. 따뜻한 활동 앞으로도 부탁드리고요 <웃음> 현재 시각 8시 36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추첨 시작하겠습니다 황금손은 버튼을 눌러주세요 네, 나에게서 작은 손길 한 번이 다른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선행 모두 함께 해주세요 공이 나오는 순서와 관계없이 번호만 맞으면 당첨입니다. 추첨을 시작합니다. 자공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1038회 로또 추첨 첫 번째 행운의 숫자 16번. 두 번째 숫자 알아봅니다. 두 번째 행운의 숫자. 27번이고요. 자 이어지는 세 번째 행운의 번호는 44번입니다. 자네 번째 숫자는 몇 번일까요? 24번 자 이제 다섯 번째 볼을 뽑습니다 37번 네, 다양한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숫자 알아봅니다 7번 2등 보너스 볼 추첨하겠습니다 2번 제1038회 로또 당첨번호 정리해드립니다 16번, 27번, 44번, 24번, 37번, 7번이고요 2등 보너스 볼 당첨번호는 2번입니다 지금까지 미담 자판기 유재환 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